말로, 한국교회는 말로 는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. 구주로 영접합니다. 고백을 합니다. 그런데 거기에는 자부인이 아 없습니다.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서 나는 기꺼이 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, 그렇,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건데,